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로입니다어 여러분 어 짜증나요 아 어떡하면 좋아 왜냐고요 아나 분명히 녹화 버튼을 누른 줄 알고 와 이번에 인트로 진짜 잘 빠졌다 발음 한 번도 안 꼬였고요 그냥 가래떡이 기계에서 쫙 넣어서 한 번을 뽑아냈는데 이거 뭐야 녹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혼자 꺼져 버렸네 이런 아 진짜 이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어 진짜 그 뭐지 그거 있잖아 역사에 또 한액을 긋는 인트로가 나왔는데 그거 똑같이 해봐 못해 이거 대본 있는 거 아니거든 어 제가 무슨 대본을 씁니까 이 나이에 저 외우지 못해요 옛날 같지가 않아 암튼 자 그래서 무슨 서론이었냐 대충대충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근데 다 까먹은 거 같아 하나도 기억이 안나 아, <웃음> 어, 그냥 다시 할게요 뭐 바, 방법이 없지 않아 어, 잊어버렸는데 뭐 어떡하겠어 기억이 진짜로 안 나요 자 그러면은 다른 인트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음, 맞춰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성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런 거 있잖아. 음.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리면은요. 어쩔 수 없이 맞춰나가야 돼. 왜? 내가 혼자 생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죠그렇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생존 능력이 완전히 출중해지잖아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어 슬슬 갑의 위치로 가게 되면서 내 머리가 탁 뒤로 제껴지는 거지 어, 나는 후리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살아도 돼어 그럴 적에 친구나 연인이나 어떤 가족이나 내가 맞춰나가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선생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가족과 친구와 연인에게 맞춰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음.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거다라는 거야. 제가 왜이 말을 하냐. 어이구 너무 세게 쳐서 <웃음> 내가 왜이 말을 하게 되냐. 라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의 걸러야 될 거짓말 스킵해도 될 거짓말 어떤 거짓말은 있어요 그냥 애교로 봐주잖아 어, 그냥 이 분위기 그대로 쭉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진짜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손을 번쩍 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암튼 자 그래서 썸일 때와 쌈일 때와를 갖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썸일 때 뭐야 우리가 썸 타는 거 이건 다 아는 거고 쌈일 때는 이별 죄다 포함해서 예요 죄는 그렇다 쳐 근데 이별은 왜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지 어, 이 새끼가 어느 부분에서 나한테 어, 저기 막 구라를 쳤는지 알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알아내서 뭐하게 알아내서 뭐하긴 뭐해 어, 욕해야지 <웃음>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 다 고르셨다면 번호가 낮은 순서대로 할게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걸러내야 될 거짓말 스킵해도 되는 거짓말 무엇일까? 이번에는 요 제가 카드를 좀 많이 뽑았어요. 이게 내 스타일 아닌데 음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버라이어티잖아 하나에 버라이어티니까 조금 변화를 준다고 줬는데 솔직히 타로카드가 리딩만 잘하면 됐지 뭐 어떻게 뽑든 발가락으로 뽑든 손가락으로 뽑든 근데 내가 카드를 너무 많이 뽑아갖고 나도 헷갈려요 지금 <웃음> 그냥 하던 대로 할걸 그랬어 어디 봅시다 어. 예스, 일단은 썸일 경우에 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 뭐 저기 막 쌈하면서 썸탈 수도 있지 <웃음> 그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어, 저기 전남친하고 헤어지고 썸탈 수도 있잖아 응. 그런 거지 어디 봅시다 응. 자 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어, 걸러내야 될 거짓말이 먼저죠. 걸러내야 될 거짓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너뿐이다라는 거. 어, 그거 믿지 말아요. 너뿐이다라고 하는 거. 뭐, 너 매력 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다 말뿐이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감추는 게 많을 수 있어. 어, 많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근데 어떻게 이게 썸일 때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장점을 말해줄게 하나도 없네. 장점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하고 왜 썸을 타요? 응? 이 썸인데 이런 말해도 되나? 오, 죄송해요. 팩폭해서왜그런데 아마 조금 더 뽑아보고. 음. 어디에 봅시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되게 어그 뭐지? 그뭐어한그 뭐 티키타카가 잘 되는 분면 그런 건 좋아 그런 거는 좋고 어떠한 뭐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좋아요 뭐 말하면서 조금 자길를 갖다가 조금 어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옛날에 나랑 사귀었던 사람이 뭐 미스코리아 하고 그런 거는 어 저기 막 그냥 스킵해도 돼요 옛날에 얘기하면 누군 못해 음. 응. 생각 그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옛날에 저기 자기 애인이 미스 코리아든 미스터 코리아든 그 무슨 상관이냐고 옛날 얘기는 그냥 스킵해도 된다라는 거죠. 음. 응. 그리고 스킵하면 스킵하지 않아야 되는 게뭐 아니냐? 직업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고 하 지금 현재 썸 타는 사람이 나 하나인지 그것 그거, 그거는 좀 알아내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한테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갖다 말을 해놓고서 여러분 눈치를 갖다 보고 아, 이거 안 들겠지. 뭐 요러, 요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일단 하나 하나 가 봅시다 하나 하나. 뭐가 그렇게 급해 시간 많은데 어. 그래서 뭐이 사람이 공상과학 같은 거 소설 쓴다가 아니면 그런 거 있지 너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어. 왜? 빠져들라고 나도 너한테 빠져들었어 뭐 이딴 거는 뭐뭐 <웃음> 뭐 그럴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말이 어쩔 때는 자기가 기분에내낌은 많아요 그런데 어 조금 이 사람한테는 주의할 게 있어. 예를 드냐면 이 사람이 말을 갖다가 잘 들어주기 때문에 뭐 비밀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는 조금 상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비밀 보장이 안될 수가 있어요. 나 그러면은 쌈이고 일단은 이제. 여기 또, 번갈아가면서 합시다. 어, 쌈이고, 재회이고, 뭐, 이렇게 쌈일 경우에, 쌈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요,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잠수를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잠수를 타면서도, 뭐, 그런 거 있지. 뭐, 뭐, 뭐,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돈 많은 사람, 뭐, 돈 많은, 너 뭐, 뭐, 너만 뭐 그러냐, 뭐, 나도 뭐돈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뭐술 마시고 어뭐 노래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양다리를 걷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만한 사람을 갖다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어아 그거는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쉽게 만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놓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쩌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가 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그 제외든 아니면 은 어, 이별했던지 아니면 지금 냉전 중이든지, 그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을 갖다 후회하고 쓸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너보다 잘났다, 그러면, 아, 예, 네, 네, 네. 네 그러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쌈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음, 이 사람은요, 쪽, 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어, 뭐, 사람의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에다가, 어, 자유분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어, 저기, 막, 객관적, 플러스 주관적이 합쳐진 거야. 나한테 유리한 거는 갖다가 여러분한테 딱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잣대로 인간을 이룰 수 있는 거야라고 해서 이 사람의 법은 고무줄법이다.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놓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기분이 나쁠까 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남자는 어떻고 내가 어떻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했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음 아네어 그러세요 뭐 그러세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노래방 갔다 어 아니면 은 친구들하고 몰려서 놀았다 어, 그런 거 있으면은요. 조금 생각해 볼게 있어요. 진짜 어느 방, 어느 노래방인지 그거는 한번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누구랑 갔는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 이성 친구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요. 대화를 갖다가 좀잘 들어주고 박자를 좀잘 맞춰줘.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잘 맞춰줘요. 어 그러면서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비유도 잘 맞춰주는 그런게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어, 여자들이 편해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편 그런 면에 있어서 편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썸을 타고 있는데 썸타는 사람이 진짜 반 여러분 혼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쌈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음, 좀 진지한 대화를 어, 나눠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왜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응,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누구랑 뭐, 놀았는데, 너보다 더 미인이다, 라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개무시해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개무시하면 뭐야.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적당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여 서, 제외할 의사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할 의사가 없다면은, 아이고, 어련하시겠어요, 그러면 돼. 응. 근데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나는 너밖에 없고 너랑 헤어져 있으면서 너만 생각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그냥 어, 스킵해도 돼요. 어, 그 거짓말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뭐 한... 20%는 거짓말에 섞였다라고 봐야지.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진실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이 안 보고 이미 싸워, 싸웠는데 냉전 중인데 아니면은 지금 헤어져 있는데 아니면 재회를 바라는데 잠깐 어뭐 진짜 뭐 신나 신나 하면서 어, 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응, 무슨 도움이요? 라고 한다면 요즘 도움이들 많잖아. 어차피 문직이 없는데 술좀 마신다고 뭔일 있어요? 어, 문지, 문지키는 사람이, 이, 뭐, 저기, 막, 나를, 어, 저기, 막, 나를, 누가 나를 갖다가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술좀 마신다고 무슨 상관이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막 너밖에 없었다라는 말은, 글쎄 이걸 갖다가 꼭 만약에 제외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넘기고 만약에 제외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지랄하네 그러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굉장히 상남자인 척할수 있겠다라는 거지 쌈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그러, 그리고 이제 그 너만 생각 내내 내 마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은 그거는 이제 스킵해도 되는 말 맞아요. 어 그거는 스킵해도 된다. 그냥 속아줘도 되는 말이다. 완 그게 막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어 저, 저기 막 너밖에 없다란 말은 그, 어, 맞긴 맞는데 약간 애매한 구석이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누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이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겠나. 음이 사람은요 너밖에 없어라는 사람이 인생에 없었을 수 있어. 음 그래서 그래. 자 그럼 다시 썸으로 넘어가서. 음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라고 하면은요 어그 강한 카리스마로 오빠만 믿어 하고서 그냥 탁 그럴 수 있는데 그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줘도 되겠다 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뭘할 계획이 있다면 그러나 조금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떠한 그 그냥 성격 자체가, 어, 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고, 어떠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 말고도 다른 이성 문제가 복잡하게, 복잡하게 엮여있는지는 그건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어, 이 사람이 어쩌면은, 진짜 그 자기 연인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연인인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썸탈때 완전히 오늘부터 일일 하기 전에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막 이러는 건데 뭐 성격적인 부분이나 과거에 내 연인 내 연인은 이렇게 이뻤다 이런 거에 믿어줘 줄때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이성적 이성 이게 그러니까 이성들에 관한 문제들은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있고 이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간의 문제들이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짚고, 짚고 넘어가, 이걸 짚으면 이 사람은 이실 짚고, 아니지.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썸을 타면서, 그, 저기,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알아내야 된다, 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시 쌈으로 와가지고, 이 쌈은요, 여기는요, 재해를 원하는 커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쩌면 대, 대화를 통해서 잘할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그리고, 저기만 뭐 아까도 그랬잖아. 80%는 진실이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면에 있어서 그건 진실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뭐 지금 이제 만약에 냉전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저게 헤어졌거나 아니면 재회를 바라거나 어 그거 상관없이 이런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지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무슨 행동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고 다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잘한 건지에 대해 잘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반성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너뿐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 거짓말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마,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한테 다시 데려가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의 어떤 능력적인 면도 작용하지 않았나. 나는 너의 경제력이 좋아서 그래라는 말은 못 하지. 어, 그 말을 하면은 뭐지? 어, 빛 꺼져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은 죽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만을 스킵해도 되고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다시 받아줄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 진짜 이 사람이 어,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음 썸은 좀 달라 그렇지만 연애는 짚고 넘어갈까 해야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썸은 아직까지 합을 안 맞춰봤잖아 어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여, 근데 인, 이미 사귀었던 사람들은 뭐야 어 합을 이미 여러 번 진짜 질리도록 맞춰봤잖아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죠. 어, 이제는, 이 사람의 그, 뒤에, 그, 그, 그, 그, 그, 그 리스트들,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응, 너뿐이다라는 걸, 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아서 리스트 내나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거지. 암튼, 네, 1번 카드. 썸일 때와 쌈일 때와 차이점을 이제 아셨죠? 네,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 걸러야 될 거짓말과 어, 스킵해도 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웃음> 자. 아 이거 저기 막 뭐 여러분이 이쁘다, 어, 쌈, 쌈, 썸일 경우에 이쁘다, 뭐 이런 것들은요, 어, 저기만 그거는 뭐 스킵해도 돼, 이쁘다는데 뭐. <웃음> 어, 자, 그래 썸, 썸일 때요, 썸일 어, 때는 어쩔 보자, 썸일 때는 써, 썸일 때는. 이 사람이, 허허, 여기는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아, 여기는요, 어지간하면은, 시, 저기, 막, 진실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음, 거짓말보다는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겠다. 뭐, 물론, 사람이 거짓말도 아주 어떻게 다 저기 하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 그냥 그 뭐지 제하고 싶은 맘 아니면은 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그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것에 의해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 대해서 약간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진 납세할 어 확률이 조금 커요 어디 봅시다. 음. 자, 이제 어, 썸, 에, 썸일 때 음, 썸일 때는 지금 이 사람이요, 직업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조금 힘든 거는 맞아요. 힘든 거는 맞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포연을 갖다가 그렇게 돌리질 않을 거야. 그냥. 이제 자기가 어좀 상남자 기질이 있어요 상남자 기질이 있는데 음 여러분한테 다가갈 때이 사람은 시원시원하게 다가갈 것이다 어 시원시원하게 다가갈 것이고 음 그러고 여러분한테 뭐 이쁘다 뭐하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은요 그건 조금 신중하게, 그거는 받아들이되, 그, 딴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면, 이 사람하고 연인, 연인으로 다 발전하는 거, 오늘부터 일이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말로는 뭐, 네가 이쁘다, 어쩌다, 라고 하는 게요, 그게, 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웬데요, 라면. 이 사람은요, 여자의 얼굴, 뭐냐, 몸매 같은 것도 보지만, 돈도 봐. 어, 돈 있는 여자를 좋아해. 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가, 저기, 막, 일단은 자기가 쓸 때는 쓰지만, 자기가 쓸 때는 쓰지만, 계속 자기가 쓰게 되면은, 어, 이 사람은 짜증낼 확률이 높아요. 어. 왜 나만 써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너도 먹으면서 왜 나만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하고 나중에 차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뭐 괜찮아 괜찮아 음뭐 그러면 어때 이런 말도 좀 믿지 말라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일단은 꼬셔야 되거든요. 꼬셔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은 못하겠어요. 처음에 시원시원하게 하는 말들 음 그래 그래 뭐 그렇게 음, 호응을 해주지만 그게 완 진짜 친해졌을 때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만은 기억해두고 있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음 쌈일 경우 음, 쌈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여러분하고 다시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이어나가기를 바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요이 사람한테 서운했던 감정, 어떤 그리고 이 자,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조금 신중하지 못한 거, 너무 자기 멋대로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를 갖다가 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지금 여러분하고 대면 대면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이 헤어져 있는 상황, 아니면 여러분하고 재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너무 너무 싫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싫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다정하고 어, 상냥하고 나긋나긋했던 여러 여러분들이 어,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다 어, 그리고 빨리 이 상황을 갖다가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 근데 말로는 예를 들자면 나는 네가 없어서 되게 편해 어쩌고 저쩌고 어, 하는 것들 그거 다 뻥이고 어, 그런 거다 뻥이에요 음 이 사람은 네가 없어서 편해가 아니라 네가 없어서 어, 네가 없어서 불편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잖아 어떠한 뭐. 막, 솔직히, 처음 만나자마자, 뭐, 허심탄회하게, 뭐, 내 속을 다 얘기하고, 그럴 상대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내 여자였고, 내 남자였으니까,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어, 사랑 나누면서, 이렇게, 팔베기하고 누워있으면, 자기가 자기는 있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만난 사람하고 그거 할수 있어요? 물론, 어, 잠자리는 가질 수 있어, 오늘 만난 사람하고. 그렇지만, 뭐, 어, 그, 저기, 막, 자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 회사에서 김대리가 나 갈구는데, 어떡할까? 한, 한번 붙을까? 자기 가 어떡하지? 나 이거 붙으면 또 회사에서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같은 거,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 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실되고 좀, 어, 조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여러분을 떠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 약간 다 이중적인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립다 보고 싶다 하는 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너뿐이다는 아니에요. 어, 너뿐이다는 왜 근데 좋은데 왜너뿐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은 여러분하고 있었을 적에 왜 싸웠어요? 어, 삼각 관계일 확률이 높죠. 어, 말 여기는 돈 문제는 아니야. 어, 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삼각 관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 완전히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다가올라 그러면 그거는 믿지 말라라는 거지. 믿을 게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믿어? 어, 그건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입에 발는 소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너어 네가 그립다 뭐 어쩌다 저다타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지는 않겠지만 카드상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나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진짜 공구리 어 저기가 기름을 발라도 여러분은 꿈쩍을 안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기름칠은 하겠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둘, 사, 둘 사이를 갖다가 진짜 부드럽게 씩 하고 열리라고 계속 기, 기름칠은 하겠다라는 거죠. 음, 근데 너뿐이란 말은, 말은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나뿐이구나라는 그게 확증이 있을 적에 그 말을 믿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그냥, 자기가 지금 이 상황, 아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이 상황이, 어, 그냥 빨리 그냥, 그치, 800이 보고 얘기하고, 자기 그, 그 뭐지, 답답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생 얘기 같은 거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재회하고 그리운 거? 그런 것들이 그립다는 거지. 그런 걸 같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그 상대방 여자는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남자는요, 한번 바람폈던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갖다가 어, 한눈을 팔아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어. 골치 아픈 걸 갖다가 없애려고 한다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눈을 팔때 그때 도파민이라는게나 카타르시스 도파민 카타르시스 참, 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또 다시 재회를 해서 똑같은 문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성격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 너는 너무 뒤끝이 길어 너 네가 그게 뒤끝이 길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눈을 팔았어 그러고서 또 한눈 팔고 또 나중에 또팔베이 어, 하고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 없으면 그래서. 사람 없으니까 또 와가지고 또 미안해. 어떻고 좋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확실하게 그, 그 저, 여러분하고 그 헤어지기 전에 문제가 됐던 그 일이 해결났는지 안내는지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요. 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열심히 일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는요. 솔직히 믿을 게못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이 사람은요. 일 리가 좀 욕심에 비해서 일머리는 적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에이스다 뭐다 이런 거는 솔직히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말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어 나이가 여기 2번 카드는 쌍방에다 나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여, 어 여기 막쌈일 경우 쌈일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썸일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요, 조금. 썸하고 쌈이 다른 거니까. 음, 나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되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고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어, 어떤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이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그리고 진짜 그빚 좋은 게 살고 있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뻥을 좀 쳤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요, 진짜 돈을 잘벌 수도 있어 돈을 잘벌 수도 있지만 벌려 놓은 것들 때문에 지금 제 벌어 놓은 돈을 갖다 다 까먹은 상태일 수도 있고 까먹은 상태도 있고 여러분한테 손을 벌릴 수도 있어요 손을 벌릴 수도 있으니까. 고그 문제만큼은 어뭐이 사람하고 썸을 타든 뭐하든 그건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돈 문제만큼은 예를 들어서 빌려달라 뭐하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만약 저기 막꼭다 나오란 법은 없지만 그런 문제 에 있어서는 아 머리 아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말려둘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말려둘 말려둘 수가 있고 왜뭐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열심히 한것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별로 없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랬잖아. 이 썸일 경우에는 나이들이 있으니까 여기 놀, 놀라고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놀자고 만나는 건 아닐 테니까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제적인, 물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한다, 안 한다라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이가 어리지는 않은데 꿈만 보고서 이 사람을 갖다가 택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 사람의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그래도 있냐라는 거지 이 사람의 씀씀이라든가 현재 얼만큼 말아먹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자들은요 한번 살을 섰고 나면은요 끌려가. 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남자하고 좀 달라. 남자들은 꼭 잤다고, 잤다고 사귀냐?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 마음, 남자는, 요즘 알잖아요. 그 시각하고 시각, 청각에 약한 동물이라는 거야. 마음에 없어도 자기가 진짜 이게 풀 데가 없으면은 남자들은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어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깐깐해서 그냥 혼자 해결하게 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봐라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금전적인 문제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살아가는 데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어 옛말에 이런 게 있어. 그그그 그, 그 뭐지? 백만 그 만석군의 아들은 길거리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돈이 있으면은 그내 자식이 비록 감옥 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어. 돈으로 입막음이나 이렇게 옛날서부터 이게 진짜 있는 말이에요 어. 저기 막 한비자에 보면 다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둔다해서 된장이다 아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사랑보다 앞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사랑도 하는 거지. 먹고 살아야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나친 걸 바란다. 어, 난 적어도, 어, 칠성급 호텔은 가야 돼. 어, 난 물은 꼭 스위스째만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진짜 재수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여긴 금전적인 문제를 꼭 보아라. 왜 그러냐라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까딱 하다가는 매개 살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점에 서는꼭 짚어라. 그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썸 아, 자, 쌈으로 넘어와서. 쌈으로 넘어와서이 사람이요. 뭐, 그렇게 뭐 되게 활동적인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계속 지난날의 추억을 갖다가, 어, 회상하는 걸로 봐서는 회상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은 못 되지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기 성격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재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갈, 감싸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감정기복이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쌍방에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둘중 하나는 이걸 마음을 잡아줘야 되거든. 어, 마음을 잡아줘야 되는데 양쪽에다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안되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롤러코스터는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온 거지만 이 사람의 롤러코스터는요. 어, 저기, 막, 이 사람 자체 때문에 온 거라는 거야. 여러분은요, 사랑을 받고, 뭐, 이쁨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롤러코스터는요, 그냥 오리배처럼 동동동동 떠나질 수 있는 거예요. 출렁, 출렁이더라도 오리배 수준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사랑을 받, 사랑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롤러코스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어, 약간, 감정적으로 뭐 어떠한 조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좀 달라지겠다, 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솔직히 믿을 게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제 진짜 어, 나 변할게 이런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것까지도 감싸줄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아,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혼자서 어, 진짜, 희망을 갖고 살래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어, 뭐, 성격적으로만 살짝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음, 그것도 뭐, 그 놈이 그놈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는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만 보고는 살 수가 없어. 음, 우리가 진짜 명품 쪽인 애갖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저기 막그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지 그거는 갖다 짓고 가야겠다라는 거지. 의식주를 갖다가. 어. 어떠한 그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책임질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려 한할 한, 때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라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거든. 어, 남자는 진짜 자기가 싫으면 책임 안 져요. 뭐, 책, 뭐 책임질 일 해놓고서 발 빼는 세상에 뭐하러 책임질려라고 하겠냐라는 거야. 어, 그리고 여자는 그런 게 있어.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저, 저쪽에 하더라도 여자는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한테 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바람피는 여자는 뭔데요? 라고 하면은, 뭐 외롭게 하니까 그렇겠지 외롭게 한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건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암튼 내 남자가 멀쩡한데도 바람 피면 은 그거는 어 제정신이 아닌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바람을 합리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남자보다는 어 여자가 그래도 덜 피지 않습니까 너무 여자 편 든다고요 음, 몰라 내가 뭐 암튼 미안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시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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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 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 걸러야 될 거짓말과 스킵해도 될 거짓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웃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썸일 경우에는 음, 나는 되게 가족적이고 뭐 이런 걸 좋아해.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웃음> 그건 넘어가도 되는 거짓말? 어, 나는 마음이 중요하고, 뭔가 마음이 통하고, 어, 그리고 나는 가, 그, 저기, 막, 그, 식구가 많은 게 좋아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갈 때, 어, 너, 뭐, 니, 네 남동생도, 만약에 동생이 있다면, 동생도 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오라고 그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썸일 경우에. 근데, 썸일 때 그런 거 하나? 어,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뭐, 예를 들자면은, 잘 보이고 싶어서, 뭐, 빵을 사주는데, 어, 부모님은 뭐죠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나는 뭐, 가정적이고 어떤 거 이런 거 있다면은요, 그거는 그냥, 음. 그냥 스킵해도 되는 거지말이에요 음. 왜 가정적이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건 맞아요. 성격이 좋은 건 맞지만 어 저기만 뭐 남자가 여자한테 아니면 여자가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한다면 뭔 소리는 못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쌈일 경우에는 어떻게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음그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어뭐뭐너 아니면 뭐 여자가 없을까 어, 없을까 봐 그러냐. 뭐 내가 어 내가 맘만 먹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 참 그리고 네가 어 만약에 뭐 나를 갖다 다시 만나고 싶으면 네가 빌던가 어, 새로운 관계를 원하면 네가 빌던가 나는 너 이상 너 너한테 더 이상 할게 없어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음 스킵하세요. <웃음> 왜 스킵하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이 사람은 뭐그 말에 대해서 굳이 맞짱고를 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든 지가 꼴리는 대로 할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보조카드를 뽑아 봅시다. 음. 썸일 경우에 이 사람은요 뭐 여러분의 그 감정 같은 거 배려해주고 막 여러 사람 있을 적에 음, 뭐 진짜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딱 보면 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분위기에서도 그 저기 분위기 메이커 아니면은 그걸 분위기를 딱 주도해가지고 끌고 끌고 나가는 힘이 있다. 라고 봐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뭐 괜찮지 않겠나 라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것좀 몰입력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일할 때도 열심히 할 수는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조금 덜 믿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음. 여러분하고 있으면서도 어, 과거의 연인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다 치우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나요 라고 한다면 은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요 라고 한다면 잘 살펴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마음인지 여러분의 몸인지 음 보면 알잖아. 어,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 친구나 아니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거 주변을 갖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잘 보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은 나한테 원하는 게 음. 진짜 나의 마음인지 몸인지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그냥 감추고 싶은 게 있다. 뭐 뭐가 뭘 감추고 싶냐라고 하면은 나의 뭐 이중성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어 얘기하면 어너 너는 어 너는 짐승이니 이럴까 봐 차마 어말못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네, 그럼 다시 쌈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은요, 솔직히, 가라고 떠밀어도 쉽게 가기는 힘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여러분, 그, 개나, 고양이나, 뭐, 동물들을 갖다가 조련시킬 적에,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조련을 시키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젠틀하고 무게가 중후한 맛은 있어.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리더라도 좀 무, 묵직한 맛이 어, 없지는 않아. 예, 생긴 게뭐 멸치대가리 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는 행동이 경박스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볍고 촐싹되고 이렇지는 않아. 어, 생긴 거하고 달라. 어. 몸이 뚱뚱하든 날씬하든 멸치 떼가리처럼 생겼던 어떻게 생겼던 어어 저기 막 하는 행동 자체가 경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경박하고 싶지 않아서 경박한 거니 그게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그치 보상이 있어야 엉덩이를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이 사람이 저기 막그 예를 들자면, 뭐, 너 아니어도, 뭐, 사람 많다. 그런 건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려도 돼. 왜, 이, 런 성격에, 보, 음, 그랬잖아. 보상이 있어야 오는데. 기부엔 테이크인데, 얘는 테이크 먼저에 기부가 먼저가 아니라, 응. 어, 테이크 먼저인 사람인데, 얘, 이 사람은 누가 좋다, 그러겠냐. 그러니까 여자가 나, 붙는다 해도 뭐, 막, 오래 붙겠냐? 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왜 그러게, 왜그래 성격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태잉만 좋아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질적 요즘에 코로나 뭐~ 지나고 나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잖아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어 뭐~ 불경기를 뭐~ 버텨나가면서 아 뭔가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다시 새롭게 쌓아나가야 되는 어떠한 지금 지점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뭐, 지금 뭐, 나간다고 해서 뭐, 한번 탁, 헥급 쳐다봤다가 갖고 지나가는 여인네들이, 하, 하고 다 쓰러진다? 어 아, 어디서 그런 개구라를, 그거 아니다. 그건, 그건 개무시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 사람은요, 누군가 인간관계를 갖다가 누군가 새롭게 쌓아나갈 부분에서, 그거, 그거,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쓸데없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어, 내, 그, 그, 끼리끼리 논다? 어,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 돈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사람이 누굴 갖다가 사귄다? 어, 그건 힘들어. 어, 그건 힘들고, 그래도,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남아있고, 어, 그렇게 하고, 어,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 손 치더라 하더라도,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관계도 이미, 걔도 그냥 끝난 거 아닌가? 어, 걔도 끝났다라고 봐요. 음, 뭐, 지금 안 끝났으면 곧 끝나든가, 앞으로 끝나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그, 더 어떻게 나가야 될 동력이 없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 잘난 척 하는 거 있잖아? 어, 그거는 그냥, 어, 네, 아, 뇌, 네, 뇌, 네 네, 네, 네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음, 이 사람은, 여, 어, 여기는요, 쌍방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성향이 비슷한 경향이 없지는 않다.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여러분들은 조금, 어, 배푸는, 배풀거나, 기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그, 좀, 선물도 하고 좀잘 쓰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좀 그게, 그, 저기, 막, 뭐 쓰기는 쓰는데, 쓰기는 쓰는데, 지금 너무, 어 여러분에 비해서는 별로고, 지금 누구를 갖다가 새롭게 사귈 저건 없어요. 지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뭐, 이 사람한테 구패든 유패든, 이 사람한테, 여러분 말고, 이 사람한테 구패든 유패든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금전적인 문제가 꼬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도 연애를 갖다가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분에 대해서 뭐 디스를 하든 뭐 하든, 아, 뇌, 뇌, 뇌, 뇌,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다시 썸으로 넘어가서, 음. 맞아. 여기 썸은요. 진짜 잘 봐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요.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할 수 있어요. 여러, 음, 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이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는 자기 동료, 아니면 친한 친구들하고 있는 걸 갖다가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일하는 거. 어, 왜, 그러, 왜 일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뭐, 게 뭐겠어. 뭐,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겠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 먹고 살아야, 묵구멍이 퍼덕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일을 열심히 하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모아둔 돈, 쌈짓돈, 이걸 갖다가, 어, 조금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둘중하나예요 어, 동업해서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전 처, 전 애인한테 잃어버렸던지, 둘중 하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믿지 못한다. 이 사람은 누구를 안 믿어요. 어, 한번 디게 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애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사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닌 육체. 음, 그러니까 잘 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쌈으로 와서 음, 쌈으로 와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 당분간은 자유롭고 싶다 음,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어, 계획하는 건 그렇고 나하고 익숙하고 나를 갖다가 어, 그냥 어, 잘 맞는 파트너 하나만 있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글쎄, 그, 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그 누가 있다 하더라도 곧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게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여러분인지 저쪽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이게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집착을 갖다가 그저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마음을 표현했지도 않고 여러분 역시 어, 뭐이 사람을 잡으려는 재수치도 없어요. 왜? 그어 여러분은 크게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상태로는 안 간다라는 거지. 어, 좀더이 사람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오는 건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가 견고해져야지만이 많이, 그때서야지 재회를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찾아갈 것인지 그때쯤에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을 해도 그냥 네, 네, 네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어 근데 그만 그 말은 맞아. 어 여러분하고 헤어져 있던 어쨌든 됐던 지간에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은 어 너는, 너를 사랑했다라는 건 그건 믿어도 된다라는 거야. 어, 어, 그건 맞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을 아꼈던 건 맞아요. 어, 그건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 걸러야 될 거짓말과 스킵해도 될 거짓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썸일 때 경우 아 여기 이번 그일번 카드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의 얘기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썸은 조금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겠다 영 젊은 사람은 아니겠다라고 봐요 응. 왜 그러냐라고 본다면은 뭐 싱글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리우먼인데 조금 어, 골드미스 어, 그런 느낌이 난다 응, 골드미스 싱글맘 아니면 골드미스 자 여기서도 어디 봅시다. 이 싸움은 어떻게 됐냐라고 본다면은 흠. 아,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한테 어, 만약에 연락이 왔나? 아니면은 여러분하고 있을 적에 뭐뭐 뭐 말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막뭐 뭐 말을 갖다가 조금 뭐그 뭐, 뭐지? 상남자인 척 하는데 들어보면 나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상남자. 어, 상남자인 척 하는데 깎아내리는 상남자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뭐~ 뭐~ 참 뭐~ 참, 너 아니면 뭐~ 내가 뭐~ 안 될까봐 그럴 줄 아냐? 이런 거다 어~ 그냥 그냥 무시하세요. 아~ 네네네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나나 나 아니어도 잘 되시겠죠. 네 가세요 가세요 이러면 돼. <웃음>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왜, 왜, 왜, 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시요? 그러면은 못 간다, 못 가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매력에 홀 어, 딱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한다.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여러분들 갖다가 되게 좋아했는데, 뭐, 이 사람, 예를 들자면 말이 좀 거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어, 괜히 상남자인 척 하는 거지. 말이 거칠을 수 있겠다. 음. 자, 우리 썸부터 봅시다. 어, 썸에서 본다면은, 뭐이 사람이 뭐잘 나가고 외관상 보기에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이 사람이 온갖 뭐 손오공의 묘기를 보이듯이 보이게 되면은요. 아 네네. 아 멋지십니다. 짱이십나요. 짱이십니다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는 있어요. 어, 많을 수는 있겠으나 어, 많을 수는 있겠으나 이 많은 재능들이 과연 다 나만을 위해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찾는 거는 맞아요. 어, 진실한 사랑을 찾는 건 맞는데, 막 여러분한테 뭐 금방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것 같은 뭐 그런 뭐 뉘앙스를 풍긴다? 어, 잘, 그런 거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사람이 그 사회 경험상 사회 경험상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알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내가 감정이 일이든 그러니까 감정의 크기를 1에서 10로 놓고 봤을 때 1이든 10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다가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뭐 여자의 마음을 갖다가 그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다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도 들었다 놨다 저 사람 마음도 들었다 놨다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서일 때는요. 솔직히 아무튼 어, 상관없어요. 어, 뭐 나도 뭐 어, 나도 그냥 한번 아 뭐, 사는 게 무료, 무료하고 그러니까 얘랑 밥이나 같이 먹고 그냥 가볍게 뭐 저기 뭐 잠자리 하고 이러는 거면 상관없어요.라고 한다면 익숙해. 어, 그런 거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저는요 안정적인 삶을 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그늘이 되줄 사람을 원해요.란다면 조금 더 두고 보아라라는 거죠. 어이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 이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뭐 센스 있거나 아니면 진짜 TV에서 그 작가들이 쓰는 그 남주의 행동 같은 거, 여주의 행동 같은 거 그런 걸할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성의 마음을 갖다 확 잡는 어떠한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스킬을 갖다가 장착하고 있어요. 어,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게 있다라는 거지. 음, 내잘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도 심심해서 만난다. 뭐 그냥 그냥 놀이용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뭐 문제 있겠어요? 없지. 어. 그렇지만은 어, 저기 막. 좀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 라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아까도 그랬잖아 음,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잘난 척하면 그냥 네 그래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어... 연애에 있어서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런 진심 동화 속에서 그거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지 나도 나이를 갖다가 이때껏 어, 나도 연애하면서 이 나이 동안 사랑의 상처 한 번도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그 인간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갔다 야 너한테 상처를 주고 간건그 사람이지 어. 그거, 왜, 어, 저기, 뭐야, 한강에서 빰 맞고, 어,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뭐가 잘못있다, 과거의 연애를 갖다가 덧대가지고, 여기다가 분풀을 하려 그러냐, 이 새끼야? 아, 미안해요! 어, 어, 내가 썸한테, 어, 썸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취소, 지워주사, 삭제, 음, 딜리트, 순삭해주사, 어, 아, 얘기하다 보면 열받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아, 그걸 갖다가 왜 지금 있는 사람을 썩탄 사람한테 그걸 적용을 하냐고? 그건 딴 사람한테 당한 거잖아. 그걸 왜그 저기 막 그거 갖다가 왜 여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믿을 수 있어요, 이사람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사람을 믿든 못 믿든 그래도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사는 동물이잖아. 외롭잖아, 혼자 있으면 음. 그. 모든 부분에서, 어, 남자는 특히 여자가 없으면요, 불편해요. 어, 불편한 게 많아. 바, 아무리 요즘에 배달이 잘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 때, 그, 저기, 막, 등 비비고 잘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혼자서 덩, 덩그러니 하고서, 어, 호래비 냄새 내고서 나 자는 것보다. 아니, 그렇습니까? 남자, 남자는요, 여자하고 조금 달라. 음. 남자는 결혼을 하는 게 맞아. 어.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좀 불편하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에 결혼 같은 거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 하러 하겠어. 요즘에 이제 여자들도 사회생활하고서 내 돈, 내돈 내산인데. <웃음> 근데 뭐 하러 하겠냐라는 거지. 굳이 힘들게 일하면서 뭐 수발뜰 일 있어요? 음. 어디 봅시다. 네, 그, 아, 쌈일 경우에는요. 어, 어떻게 어 보면 여기는 갑작스럽게 만나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는요 솔직히요 쌈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다시 재회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어요 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고 그런데 이 사람의 버릇은 못 고칠 거야. 버릇은 뭐 그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없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니까, 러이 사람이, 나, 너가 없으니까,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거 맞아요. 어, 그거 맞는 말이야.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음, 그렇게 하고, 너, 너 네가 너무 이뻐. 라고 하면, 어, 고그 말은 살짝, 80점짜리. 이쁜 <웃음> 것도 맞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도 거기에는, 그 이쁨에는 들어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들어. 음. 자, 어디 봅시다. 그, 그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놓을 수 없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 여러분을 놓지는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들, 여, 어쩌면 여러분이 이,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이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꼼짝달싹도 못하겠 했을 수도 있겠고 어, 어,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원하는 대로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치? 너뭐 어떡하긴 어떡해? 막그 불안이 가중되는 거지. 어 불안이 가중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 불안 얘 예, 불안감 조성한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노를 하려 그러면은 아, 또 내가 얘가 노를 하면 또 얘가 또 불안감 조성하겠지? 막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을, 여러분이 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재를 하든 안 하든, 이 사람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기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음, 여러분을 잊기는 조금 힘들겠다. 그리고 너무, 그러고 조금 자기 어떠한 그런 게 빠져있어 있다 그래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요 잠수도 아니고 어... 어 자기 어떠한 연민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음.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했었던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봐요. 돌아가는 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떠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은 그니까 그이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 걸로 보니까 그렇게 미, 죽어라 하고 미운 건 아니지 싶네?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좀 남다 좀 성격이 남달라요. 성격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 이 사람을 갖다가 떠날 생각도 어쩌면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이 사람이 여러분 계속 어, 살펴보고 있는 느낌도 난다 라고 봐 어, 여러분을 계속 살펴보겠다 왜요 라고 하는데 왜, 왜요? 좋아한다는 거 맞다니까 맞고 이 사람은 여러분 없으면요 어, 참. 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봐야 돼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한 애가 아니라 이거는 그니까 엄마 일은 무슨 무슨 애처럼 어~ 엄마 일은 애처럼 어~ 그냥 그~ 뭐지 그~ 유기된 유기된 개 개가 유기되면 어떻게 돼요 집 찾아오잖아 그것처럼 유기견 같다라고 해야 되나 어~ 여러분들이 없는 삶은 그런 것같아요 뭐 어떻게 하실 건데 딱히 보니까 여러분도 막 그렇게 해를 갈구하는 것처럼은 안 보여. 음이저 여기 쌈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거짓말한 건 없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 성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싶어. 음, 음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미 헤어진 거 뭐하라 다시 저기 하겠냐 그냥 그냥 새 출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이 사람 마음이니까 뭐 그거 어떻게 이 사람 마음이잖아 어, 내맘내내맘 어, 내내 생이잖아 어,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다라는 거지 그, 그래도 조금 뭐 여러분하고 있을 적에 여러분 힘들게 했었을 건 맞아 힘들게 했었을 사람은 맞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기견처럼 있으니까 좀 그렇다 <웃음> 아무튼 좀측은하네 음, 유기견처럼 있는 건 맞고 자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